메시아는 그 자체가 믿음의 목적체여 소망의 목적체입니다. 믿음과 소망이 이루어진 목적체입니다. 그러면 메시아를 위주로 하여 목적을 달성한 그때에는 무엇만이 남을 것이냐. 목적이 다 달성되었으니 사랑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 고로 최후에 남는 것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. 그 사랑은 믿음의 완성 실체를 통한 사랑이요. 소망의 완성 실체를 통한 사랑입니다. 그 사랑 하나를 위주한 대표자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입니다.